We are in the most popular f a c e m a s k t in the South Korean s t o r e n h u h h h h y 그 노량진 시장 갔던 거 기억나? 음. 오빠 잘 몰라서 어. 그때 북땄잖아 응. 기억나지? 어, 어. 잠깐만. 오늘 갈 곳은 여기! <웃음> 여기 갈거야 What the application? 인어교주 해적단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약도도 이렇게 있어. 자. 여기가 지금 축산 쪽이잖아. 이쪽으로 가야 되나봐. 우리도 가지 여기서 이렇게 <웃음> 여기도 어플리케이션에너 위치까지 다 있어 와 진짜 많다 아 저기 있다 <웃음> 여기야? 응 여기도 킹크랩도 있어 음. 그리고 음. 이거 봐야 봐오 예. 킹크랩? 어가자봐 우리 오늘 우와, 안 먹어 오늘은 방어를 먹을 겁니다 제가 사실 해산물을 잘 몰라가지고 앱을 이용해서 했어요 앱을 이용해서. 근데 킹크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얘기 안하셔도 어느정도 가격을 다 알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, 개불이랑 어 이상하게 개불을... 개불? 왜이 o u like? 아불 드라마 많이 봤어 <웃음> 개불하고 그 다음에 방어랑 저는 이제 사실 해삼 좋아해요 해삼 먹을거 같은요 <웃음> 이거 뭔지 알아? 알아 여기가 나와 맞아 <웃음> 야, 너무 많아, 근데. 리타, 리테오파이제. <웃음> 아, 너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? 먹으면, 먹으면 집에 가져가야 돼. 먹어야 게 먹어요? 이거? 네 재밌어? 재밌어 여기가 물 나와 야야야 조심해 어비켜 여기 봐봐 이빨 이빨 이빨 안 아파 여기 입에요? 아 그럼 여기 또 야, don't <웃음> 저기 떡 t 말고 u c h m 아 I 아이, 아이. l y so strange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야 I don't know. I d n o w I 아, n t k n n t t I o n Yeah, 아, 마아이 뭔데? 냐냐 아니야, 레디쉬, 아이 think. 니 uh, If you n t 이거가 지금 uh. 더큰거 잡아서. 아, uh, 어 <스 Broadway> 그만 이좀다셔 살만 어, 뭐, 좋아요 이거가 방어 이거예요? 와야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있어 <웃음> <나> 다 먹어요 <웃음> 시, 이게, 이게 too much. 소자, 아, 이게 소자고 이게 중자구나, 중자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중자드세요 <웃음> 어, 이거 원래 두 명. 이거가 제 태명. 이거 두 명. 음. <웃음> 어, 빨리? 주세요. 빨리? 빨리? 빨리? 빨리? 빨리? 빨리? 빨빨 빨리? 빨리? 저거 받아가지고 식당 가서 먹을 거예요. 응. 야 그만해. You wanna walk in here?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저리가. No. No. No. no. no. no. <웃음> 어, 멋있어요. 와 와우! 야, 너무 좋아요, 아니야? <웃음> 야, 진짜 오빠가 뭐안 사준다, 야겠다 <웃음> 아, 그 저기 안에 들어, 개불 같은 거다 들어 드는거요 아, 감사합니다. 잘니다 <웃음> 여기. 오늘... <웃음> <최고> <웃음> <왔어요>. <웃음> 똑똑하네. 아, 똑똑하네 가자 리야 아, 무더워 무더워? 야말이 한국말 하는건데? 베트남 사람이에요 어? 베트남 사람. 아, 예. 진짜? 진짜나 다나? 아, 여기가 서 식당. 기가야는 이거가 해상 이거가 개불. 이거가 게 네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이건 따로 샀고 메인 디시 대방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구매하기 전에 그 미리 전화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에 기다릴 수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야 언제 먹었어? 야 오빠 말하고 있어 먹었어? 맛있어 <웃음> 어떤 거 먹었어?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? 야 이거가 진짜 시즌이야 The l 리 l y s the good 요즘은 초장 안 찍어 먹는구나. 음. 와사비 너 많아. 오케이. 오케이. 라미스 먹는 문보다 훨씬 더 맛있어. 아 이게 아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. 응. 잘안 돼? 받을이 이거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이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저기 <웃음> 저도 <웃음> 약간 큼직큼직하게 쏠리네. 요 바라고 있는 아, 리 Nope. I w o n I w o n t o n y 리는 삶은 다 먹어. 삶은 더아하니까 <웃음> 이거 어? 룩 렛은 투나 맞아. 이거 투나랑 비슷해. <웃음> 진짜? 오빠 <웃음> 다먹이녀석 아. To didn't you the sushi. 야다 먹어 봤다아 이제 오래간네아 이제는 더 내버려서 더시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 u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 진짜 양 진짜 많네 야! <웃음> 이제 기분 좋아 아냐?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배우러 아... <웃음> 저는 이제 매운탕 이제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시켜야지 되더라고요 매운탕을 시키면 한 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고 대신 상차림비가 3천원이에요 그 매운탕을 안 시키게 되면 은 상차림비가 5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당. 그래서 저희 두 명은 1인당 5천원씩 만원 그리고 맥주랑 콜라 하나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약한 7천원 정도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잘 먹었다? 잘 먹었어요. <웃음> 많이 먹었다. 맛있었어? 지금 방어 시즌이어가지고 어 방어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. 자, 안녕. <웃음> 안녕 몇번 했지 우리? 어, 많이. 안녕. 더 안녕. 안녕. <웃음> 야 클로우. <글로>, 떠노. <떠나. 웃음> 앞으로 잘하라고. 그럼... 너 살몬 냉겼어? 안 냉겼어? 냉갔어요. 너 다음부터 살몬 냉길 거안 냉길 거야? 안 냉길 거예요. 아니 안 사줄 거야. <웃음> <웃음> 야, 어. 야, 뭐해 너 지금? 어?